용인 민속촌으로 출발. 출발. 출발 출발 얘들아 다 왔다 야 재밌게 놀다 가자 지금 민속촌 처음 와보지? 응저 <웃음> 오늘 두 번째네 민속촌 어, 완전 재밌어 음, 너무 재밌었어? 응. 재밌게 놀고 가자 응 민속촌 밑장 자 민속촌 밑장 <웃음> 출발 출발 출발, 출발. 출발. 우리 발권해야 되는데? 저기 QR 발권? 오케이. 입장합니다, 우리. 기억 잘 난다. 가자.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 하나, 둘, 셋, 체크 아빠도 가보자. 하나, 둘, 셋, 찰칵. <웃음> 안녕 사랑해요. <웃음> 귀여. 가이드님 다음 코스 어디예요, 가이드님? 어우야. 가까이서 찍어 었 오잘 찍었다 아아볼에 정말 아. 괜찮아 요 하나 둘셋아 감사합니다 멋있었어요. 스타일 다 올리면은 도토리 머리핀 주시는거래.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이거 그 지금은 도토리 머리핀 만들 수 있어. 어 우리 아들. 네점니 <웃음> 우리 지우 완성. 응 봐. 야, 종우 잘했다. 오, 너무 잘했다. 아, 너무 잘했어요. 오, 가을. 기분은 허수아비. 최고, 종우들 최고. 하나, 둘, 셋.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 거, 연자방아. 종우해봐, 지우랑. 오 힘세네 정우. 이야! <웃음> 오. 오 힘세네 주. 오, 거의 다 왔어 주야. 다 왔어? 다 했어? 가자. 아귀 <웃음> <귀여워. 웃음> <웃음> <웃음> 재밌겠다와와 오, 오오오오 잡아. 지우놓치면거 날아간다. 잘 잡아야 돼. 지우야. 아, 아 네, 네. 박정호 안녕하세아 uh, <웃음> uh, uh, <웃음> i a o n a e <웃음> 다 왔다 야 너무 웃긴 거 아니야? <웃음> 안녕. 안녕. 정호야 재밌겠다. 어? 경호야! 엄마 봐봐! 가만히 봐봐! 지효야! 아, 아, 어? 어 안녕! 지 앞에 봐! 어 엉덩이 예뻐! 엄마들 기념품. 아이고. 엄마. 알았어 알았어.